안녕하세요 생활의 꿀팁뿐만 아니라 유튜브 꿀팁에 대해 전해드리는 어쭈빈의 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프리즘 라이브 프로그램에 채팅창을 띄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글 검색창에 프리즘 라이브를 검색하시고요. 프리즘 라이브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라 n 를 눌러주세요. 왼쪽 하단에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십시오. 확인을 눌러주세요. 설치 설치가 끝나면 시작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확인을 누른 다음에 유튜브 계정을 연동을 시킵니다. 구글을 선택하시고요. 다음과 같이 화면이 나옵니다. 프리즘 은 라이브도 OBS와 마찬가지로 장명 목록이 있고 소스 목록이 있습니다. 프리즘 라이브 프로그램과 유튜브 채널과 연동을 시키겠습니다 왼쪽에 상단에 나의 채널... 세개를 누릅니다 채널 추가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클릭하십시오 유튜브 채널과 연동을 시키고요 왼쪽에 상단에 여기 보시면 정보가 있습니다 정보를 클릭해서 방송 새로 만들기 클릭하시고 제목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공개, 비공개, 미등록이 있는데요 공개로 놓으시고요 설명란에 설명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동용의 아니오를 표시를 한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세요. 오른쪽에 보시면 채팅 소스 추가가 있습니다. 클릭하십시오. 그리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네가지 테마가 있는데요. 이 중에 한가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스타일 4로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폰트 사이즈 글씨체의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커지고요. 왼쪽으로 이동하면 글씨가 작아집니다. 화면을 보시고 적당한 크기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채팅 테마와 폰트 사이즈를 설정하셨다면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채팅 창을 원하는 위치로 조절을 하고 다음은 웹캠을 설정해보겠습니다. 웹캠을 컴퓨터랑 연결한 다음에 소스 목록의 플러스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상단에 웹캠 비디오 캡처 장치를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웹캠이 나오고요. 웹캠을 전체 화면으로 설정하고 싶을 때는 기본 설정 사용을 사용자 정의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해상도를 1920x1080으로 바꿔줍니다 확인 화면 전체로 바뀌었죠 그리고 프리즘 채팅창이 위로 올라가게끔 소스목록을 위치로 바꿔줍니다 프리즘 채팅을 위로 올려줍니다 채팅창도 잘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설정한 다음에 여기 에디트에서 라이브로 송출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화살표를 클릭하십니다 오른쪽 화면이 실시간 방송에서 실제로 방송되는 화면이고요 왼쪽 화면은 에디트 수정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수정을 한다고 해서 바로 방송이 송출이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움직였다면 화살표를 이렇게 눌러 주셔야지 실시간 방송에서 적용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 설정이 끝났고요 오른쪽 상단에 고 라이브를 클릭하면 실시간 방송이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